잘 됐어? 콩아, 너왜 이렇게 깨지지 않냐? 그럼 또 올라와봐. 엄마 손. 옳지. 옳지. 옳지 우리 쿵이는 너무 귀여워. 우리 쿵이는 사람 손을 탄다고. 옳지. 콩아. 어어어, 어, 어, 미안. 근데 햄, 햄스터는, 햄토리는 살이 좀 쪄야 좋은 거랬어 너희들은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가봐 자 봐봐, 찹쌀떡 좀 보이지? 찹쌀떡 콩이 인사해 오랜만에 시청자분들한테 인사해 안녕하세요, 저는 콩이에요 저는 맨날 맨날 해바라기 씨어 먹어서 살이 이만큼이나 쪘다 귀여워 근데 너무 귀엽지 않아? 쿵이는 사람을 절대 물지 않는다? 우리 쿵이는 사람을 절대 안 물어 얘가 애기 때얘 형제한테 잡아먹히려고 하는 거 내가 구해가, 구해줘가지고 물이랑 밥도 애기 때부터 내가 내 손으로 먹여서 키웠거든 그랬더니 그냥 사람 손 보면은 좋은 건줄 알아 어, 안녕. 뭐? 안녕. 잘자 콩이. 어 콩이 밥다 먹었네. 잠깐만요, 잠깐 콩이 <웃음> <국이> 밥 끊겨. <웃음> <검색어. 웃음> <웃음> 아, 밥 줄게 어, <웃음> 밥통을 쏟아버렸어 내가 근데 평소에 <웃음> 밥 이만큼 주는 거 맞아? 이만큼 주는 거 맞아 나 항상 이만큼씩 줬는데? 밥이 왔어요, 곰이야. 어? 이렇 너무 많아? 이렇게 주면 안 돼? 이거 조금 아니야? 되게 조금한데 사람 식사 주는데, 사람 이만큼 주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아니, 근데 이렇게 한번 주면은 되게 오래 먹어. 아. 아, 아니야? 이렇게 많이 주는거? 아, 처음 알았네 변소도 치워줘야겠다 쿵아, 변소 치워줄게 앵쿵이 당황 응? 뚜껑이 어디갔지? 여긴데, <웃음> 여긴 신초했는데 뚜껑이 어디갔더라? 우리 똥싸게, 쿵이 이런 거 깨끗이 해줘야지 왜예요 쿵아? 이거 다다줄게. 다다줄게. 쿵아 다다줄게. 집가나 이렇게 사람 좋아하는 햄스터 처음 봐가지고. 얘 사람 되게 좋아해.